맞아요. 선배님 얼굴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 해봤어요. 혹시 너무 곤란하게 한건 아니죠? 아, 그럼 다행이다. 걱정했어요. 선배님, 어떻게 지내세요? 이럴 때일수록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한대요. 아이, 저는 괜찮아요. 항상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는걸요. 선배에게 맛있는 걸 사주신다면, 거절하진 않을게요. 저 파르페 좋아하는 거 아시죠? 어? 장난으로 한 말인데, 진짜 사주실 거예요? 우와! 그럼 너무 좋아요! 선배님, 시간 언제 되세요? 주말에요? 당연히 괜찮죠! 그럼 그때 보는 거예요? 우리 학교 앞에서